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저희 2차 중년 모임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마련한 거는요. 저희가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걷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걷는 그 모습은요. 뇌를 활성화시켜서 저희 중년에게는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감도 생길 수 있어 여러모로 좋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옷을 잘 입었다고 해도 걷는 자세가 안 좋으면 굉장히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명 패션 모델들을 가르치시는 이개민 분을 모시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저는 모델 캐스팅 디렉터 겸 모델 교육을 하고 있는 이개민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모델 자세 교정 및 패션 워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모델들은 자세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벽에 기대서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그런 연습들을 먼저 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 교정은 모델한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 교정을 잘 하시면 워킹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냐? 이 자세 교정 그대로 자세로 사실 워킹이 바로 나오거든요. 음. 또 요게 바로 올바른 자세고 이 올바른 자세가 되면 워킹하는데 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뒤꿈치를 11자로 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11자로. 그렇죠. 엄지발가락과 허벅지 안쪽에 힘을 살짝 주셔서 조여주세요. 이 골반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있어요. 양쪽 끝에 엉덩이를 벽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허리. 이 허리는 주먹 반개. 혹은 한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와야 돼요. 예, 주먹 반 개, 한개 정도에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와야 되고, 요배 쪽에 코어, 아랫배라고 하죠? 코어 쪽에 힘을 주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에 어깨는 양쪽 날개뼈가 벽에 붙는 느낌으로, 야, 양쪽 날개뼈 있죠? 요 날개뼈가 벽에 붙으시면 됩니다. 벽에. 됐나요? 그리고 팔은 바지 옆선에 툭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예, 힘을 빼주셔야 돼요. 자, 고개는 정면을 보시고요. 턱은 당겨주세요. 이 자세를 패션 모델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 보통은 합니다. 11자 워킹을 할 건데요. 11자 워킹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른발과 왼발 안쪽 면이 살짝 스치듯이 걸어나오는 워킹법을 얘기해요. 자, 자기 어깨를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길을 넓혀주세요. 길을 앞으로 자기 어깨를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고개를 뚝 떨어뜨려서 그 고개 정면으로 걸어나오시면 돼요. 자기 어깨를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고개를 정면으로 툭 떨어뜨려 놓으셔서 앞으로 쭉 걸어 나오시는 게 11자 워킹입니다. 발을 어떻게? 오른쪽과 왼쪽 발이 안쪽 면이 살짝 스치듯이 걸어 나오는 워킹을 11자라고 해요. 자, 스위스 의첫 번째 단계는 오른발을 앞으로 툭 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 하게 되면 오른발을 어떻게? 툭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 툭! 자, 둘 하게 되면 이 뒷발에 있는 축을 앞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둘 하면 축을 앞발로 이동. 요게 둘이에요. 자, 무게중심은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만 이동을 했어요. 자, 하나 하게 되면 어떻게? 자, 하나. 툭. 무게중심 어디 있죠? 뒷발에. 이때 뒷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셋 하게 되면 땡겨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앞발에 있는 복숭아뼈까지 땡겨서 우측발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가 11자로 발이 되어 있는지, 예. 네. 그렇죠. 고개 정면을 보시고, 턱 당겨주시고. 이것만 보통 잡아주셔도 돼요. 자, 오른발부터. 자, 하나! 툭! 툭이에요, 툭! 자, 무게중심 어디 있죠? 뒷발에 있습니다. 자, 둘! 무게중심 앞발로 이동. 그렇죠. 이때, 무게중심이 뒷발에서 앞발로 이동할 때, 뒷발은 떼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뒷발만 들려있는 거예요. 왜? 무게중심이 앞발로 이동을 했으니까 자 셋! 복숭아 뼈까지 땡긴다 자그 다음 하나! 왼발 나가는 거예요 자둘셋 하나 무게중심 뒷발을 했습니다. 둘! 무게중심 앞발로 이동 셋! 땡긴다 자 끌지 마세요. 발을 끌지 말고 들어서만 붙이세요. 자 하나! 둘셋 땡긴다 하나 자 이번엔 투스텝을해볼 건데요 자투스텝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3스텝을 할 때는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하나 둘셋 이렇게 나갔죠 자투스텝은첫 번째와 두 번째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 둘을 붙이고 셋을 그 다음 스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스텝이 나오는 거겠죠 어떻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자, 오른발부터 하나, 둘 자, 무게중심 뒤에서 앞으로 이동을 해야죠 자, 셋, 땡기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시선 정면 무게중심 앞발에 있어야 돼요 지금 앞발로 셋, 땡기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원스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기본 자세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어깨를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고개를 정면으로 11자로 걸어나오는 기조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원스텝은 이세 동작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투스텝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었잖아요. 자, 원스텝은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원스텝 갑니다. 자,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자 복숭아 입까지 붙여야죠 붙이는 것 까지 그렇죠 어, 붙이는 것 까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렇죠 붙이는 것 까지 하나 둘셋 <웃음> 갑자기 다들 이렇게 <웃음> 갑자기 AI가 되셨어요 <웃음> <엄마>. <웃음> 네? 갑자기 로봇 로봇가 되셨어 다들 <웃음> <웃음> 자 다시 줄 서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우 오, 잠깐 잠깐 잠깐 자, 자, 다시, 다시, 다시, 뒤로, 뒤로 가세요. <웃음> 어,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랐어요. 네. 저 원래 그래요. 어 그래, 갑자기 원래네. 좀더 천천히, <웃음> 좀더천 네. 어, 얼굴 빨개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네,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아, 예. 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